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쉐이프 형식에서 회전 상하 대칭을 해주시고 모양은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으로 하셔도 되고, 도형 삽입에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별및 현수막에서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상단에 쉐이프 형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도형 채우기는 임의의 색으로 대충 넣어주겠습니다. 글자를 적어주시고 이 모양은 스마트아트이기 때문에 스마트아트두 개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스마트아트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글자를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크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굴림 18이기 때문에 홈탭에서 굴림 18을 해 주겠습니다. 도형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3차원 강택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자세히를 눌러서 3차원 광택처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변경에서 색상형의 임의의 색깔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색은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삽입 스마트아트 목록형에서 새로 상자 목록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딜리트로 지우시면 됩니다.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고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창을 닫기 해주시고 상단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자세히를 누르시고 3차원 만화를 선택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글꼴은 굴림 18 홈탭에서 굴림 18을 해주시고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사각형, 위쪽 모서리의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테두리를 누르시고 홈탭에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을 해주시고 글자 색은 검정을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이미의 색으로 넣어주시고 Ctrl-Shif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시프트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다시 복사를 하겠습니다. 시프트 키로 네 개를 선택해서 중앙에 위치시켜 주시고, 글자를 수정하겠습니다. 도형의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형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Shape 형식, 도형 모양 변경을 선택해주시고 사각형에서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도형을 선택하시고 도형 모양 변경, 기본 도형에서 배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에어 b 앤 b 를 선택하시고 도형 모양 변경에서 순서도의 문서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고형 채우기는 다른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글자를 홈탭에서 글꼴과 글자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글자 색도 검정을 해주시고 큰 사각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하겠습니다. 쉐이프 형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윤곽선은 색을 검정으로 해주시고 Ctrl-Shift를 누른 채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회전에서 좌우 대칭, 글자만 수정하겠습니다. Ctrl-K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도형은 도형 모양 변경에서 블럭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고 모양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를 수정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시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를 하시면 글꼴을 굳이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형 모양 변경에서 블럭 화살표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고 모양을 비슷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시 복사해 주시고 도형 모양 변경에서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크기를 변경해 주시고 쉐이프 형식의 회전에서 좌우 대칭을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회전에서 좌우 대칭 다시 도형을 하나 복사해주시고 도형 모양 변경 블럭 화살표에서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모양 조절점을 위로 올려서 모양을 변경해 주시고 크기와 위치도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다시 하나 복사해 주시고 모양 변경해서 기본도형에 구름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색은 흰색을 해주시고 모양을 비슷하게 수정해주겠습니다. 상단에 회전 모양을 선택해서 조금 기울여 주겠습니다. 채우기 색깔은 조금 진한 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해서 복사해 주시고 모양 변경해서 사각형의 위쪽 모서리에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을 선택하시고 회전에 상하 대칭을 해주시고, 글자는 지우겠습니다. 크기는 적당히 조절해주시고, 상단에 삽입,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글자를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를 맞춰주시고 도형의 크기도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서 굴림 18을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기를 키워서 도형을 선택해서 모양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잘린 한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회전해서 상하대칭을 하겠습니다. 글자는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시고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Shift키를 눌러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사각형에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형을 그려주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도형 문각선은 검정을 해주시고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두께는 조금 두껍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키보드로 약간 위치를 올려주시고 도형 두 개를 Shift키를 눌러서 동시에 선택해서 같이 위치를 올려주겠습니다. 도형 두 개의 외곽선은 검정을 해주시고 연결선을 해주겠습니다. 연결선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회색 조절을 점에서 드래그해서 회색 점이 나오면 손을 놓겠습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두께는 조금 두껍게 수정해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를 조금만 더 크게 키워서 공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시프트를 눌러서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도형도 선택해서 내려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든 도형을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주시고 나타내기 효과를 주겠습니다. 전체를, 전체를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파 그룹을 해주시고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내기를 해주겠습니다. 도형의 크기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오른쪽 도형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해주시고 애니메이션에서 닦아내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닦아내기를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효과 옵션에서 오른쪽에서 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에서 현재 슬라이드부터 를 선택해 주시고 클릭하면 나타나기가 나오고 클릭하면 오른쪽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클릭해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지가 않았죠. 그래서 상단에 삽입을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번호를 클릭하시고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1번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고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번을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도록 해주셔야 합니다.